야 이렇게 이렇게 했서 걔가 옆에서 보고 나를 웃서 있는. 렇게 해서. 아, 이 사람 누구지? 이고게해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이 우리 오프닝. 이해 아, 이 아, 아, 시발로아 어, 어때? 너가 할말 내가 대신해 줬어. 속 시원하지? 아니 나시원한말하고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오늘 하루 종일... 쌍년을 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어떤 컨텐츠 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유진이 족치기? 유준은 발냄새 맡기? 와... 아... 그럼 아까 했으니까 그럼 끝! 아! 나 진짜 까먹었어. 그역사그역사 아, 오늘 각자 다들 한 번쯤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갑자기 흑역사 있, 있는 거 생각해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집들이를 해서 중학교 친구들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다 같이 야, 내 흑역사 하나만 생각해 봐라. 그게 콘텐츠다라고 했는데 흑역사가 없대요, 제 흑역사가. 그러면 지금 이래? <웃음> 지금 생각 중 아니, 나 아니야. 아니, 흑역사 여기서 먼저 한번선 공개하실 분 없나요? 아, 저 그냥 가, 가벼운 거부터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에이. 그러면은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에이. 조금씩 나오실 것 같아요. 아, 비슷한 맞아.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그래도 없을 리가 없거든. 그냥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무뎌져서. 까먹어가지고. 네. 다들 있을만한 흑역사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요즘 에어팟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에이. 그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그 응. 버스에서 이제 사람이 되게 꽉차 있어서 퇴근 시간의 버스였어가지고 응. 노이즈 캔슬링 하고 노래를 딱 듣고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예 하면서 이제 여기가 되게 정신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부가 마려운데 어차피 여기가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노래를 틀고 있어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풀어 끄고 나서 이제 어 되게 시원하네. 하고 어, 이제 딱 근데 갑자기 이제 등골이 다 못삭해지면서 어 설마 버스는 조용한가? 어 이제 에어팟을 딱 뺐어요.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조용한 거야. 마침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어. 차가 막혀가지고. 어 민망해. <웃음> 그래가지고 나 아닌 척 하려고 다시 예약 버스 끼고 뜨고 이제 버스 스탑에 누르고 바로 그 정거장에서 내렸어 오마이갓. <웃음> oh y 그게 진짜 리얼이었어. Oh my 어 oh, 끔찍해. 그럴까? 그랬던 경험 아, 뭐, <웃음> 뭐, 없어요? 아 이런 사소한 거죠. 지하철 탈 때,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항상 이제 매 음.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갑자기 출발하면 이렇게 약간 흔들리잖아요. 음. 딱 자리가 있었어. 음. 누군가 누군가의 사이에딱 자리에 딱 있었다. 근데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어이구! <목소리>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너무 민망한 거야 아, 빨리 일하겠다 하는데 자꾸 발이 꼬여가지고 앉으면고하 그래서 계속 계속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자였어? <여사에서> 남자였어? <목소리>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다행히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어, 그거 에서또 생각났어요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네 옛날에 고3 때 항상 이제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 한 시간씩 하거든요 저도 지하철에서 이제 서 있을 때예요 서서 가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야. 너무 졸려가지고 잠의 순간 들었다가 하필이면 그 발짝거리는 잠이었던 거야. 어. 자다가 이러다가 <웃음> 진짜 이런 건가? 갑자기 그런 거 진짜야. 여기 갑기 기억이 났어요. 괜찮은데요? 아 저는 그런 가벼운 흑식사인데 그냥 제가 서울에 20살 때 처, 처음 살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영양이라고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버스 벨이 있는데 벨을 안 눌러요 저희는 어. 내릴 때 기사님 내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 제일 아, 싫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국룰인 줄 알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사람이 진짜 많잖아 아울에는데 아무도 여기가 내릴게요를 안 하는 거야 벨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그냥 끝까지 갔어 배를 그 누르면 누르면, 누르면, 누르면, 누르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뭔가 배를 누르면 뭔가 되게 좀반종 같고 이상한... 어. 음치, 뭐라고? 뭐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배를 눌러 이런 거였는데, 그 습관이 너무 배어 있어서 나 참아 못하겠는 거야. 되게 샤이거리였네. 응, 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잘할 것 같아. 지금 분나안 해. 지금 그냥 소리 지르서 기사님 내려 아저씨, 나는 말이죠. 난두 번밖에 안 잡았어. 친구랑 싸웠서두번 밖에 안 들었어. 두번 싸웠잖아요? 두번 싸웠잖아요. 두번 싸웠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때고요. 하나는 고등학교 때인데요. 항상 이제 버스를 우연히 같이 타는 애가 있었어. 얘는 응. 항상 맨 뒤에 앉아있었어. 응. 안경을 끼고. 딱 타는데 내 뒤에 친구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가가고이 새끼가 오늘 또 나랑 운명이네. 이새끼 하고 딱 봤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웃음> 너무,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 친구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러, 이렇게 학교를 갔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응. 너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을 해줬어. 막 말하고 근데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너같 내가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민망해서 내가 까대기 이렇게 때렸다, 어. 장난으로. 근데 나도 모르게 내힘 조절을 못하고 너무 세게 때린 거야.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맞짱을를 뜨게 됐어. 사실 맞짱이가 뜨기보다 내가 일방적으로 맞고있었어 그게 내두 번째 아. 싸움이었어. 그리고 첫 번째 싸움은 초등학교 때 말싸움을 했어. 어. 체육 시간에. 어. 배드민턴을 하는데 나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체육 시간에 항상 배드민턴을 쳤었는데 야, 계속 막 나한테 장난 너무 치고 장난을 치는 거야. 아내이 그러니까 새끼를 내 인생 처음으로 학교폭력 한번 해야겠다. <웃음> 이, 새끼랑 맞장, 이 새끼랑 내가 반드시 맞짱쏘어도내 무릎 꿇린다. 이런 생각으로 배드민턴 채로 존나 때려서버리를 어, 어. 근데 망쪽으로 때린 거야. 망 쪽에서 <웃음> <웃음> 때린 게 영웅띠용 해가지고 오심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하다가 <웃음> 결국 걔는 날로 나 때려가지고 나 혼자 또 <웃음> <웃음> 아 걔는 또 날로 때렸어요? <웃음> 음. 너무한데. 색아 조밥이네. 귀엽네. 아. 난 진짜 그냥 바지 어중사고 팬트 똥싸거밖에 없는데. 그거 그러니까. 얘기해줘. 그 얘기해줘. 그게 제일 센데. 근데 사실 똥싼 게두 번이고. <웃음> 두 번이 다 고등학교 때랑 한3주 전? 최근에 장염이 엄청 걸렸어 가지고 일어나 배가 아 너무 아파서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하고 아안 되겠다고 혼자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쭈그려서 밥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쭈그려서 밥을 한 숟가락 는데 갑자기 아아 아! 십이 거동이다 소변에서 물이 나오는 설사여가지고 이게, 이게 봤다? 근데 저 똥이 그래서 바로 사장실에서 손빨래를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똥쌌다고 말했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야? 응. 그래서 남자친구 옆에서 자고 있는데 여기서 똥 쐈어. 어? 뭐 아, 자고 있는데. 나는, 나는 차에서 그랬었어. <웃음> 아 뭐? 뭐 다똥 다 싸네? 내가 방구를 많이 껴가지고 어? 음. 한번 뺏어야지 했는데? 약간 뭔가 느껴지는 <웃음> 아, 거지. 아. 그 약간 좀 있어요. 마찰이 어, 다른 어. 액체, 맞아, 액체 맞아. 방구가 있어. 너도 그런 적 있구나? 묵하면서 나오는 거, 많지. <웃음> 운전을 하고 갔는데 들어서 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음. 이물감면 어? 이발 이물감, 어, 그거보다. 이 상태로 주유소까지가야너 o <웃음> n 너 How can y 똥인 적 e 잖아요누나 Don't injection. 똥을 먹는다 a n t to do it. d 요아 t want to do it. d o 싸거나 a n t to do it. I wonder. I d o 그 중학교 때 핸드폰 하면 핸드폰 뺏어가잖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공기계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 공기계를 빌리고 집에서 연기 연습을 좀 한다고 음. 녹음기를 켜놓고 다중연기를 엄청나게 했었단 말이야 우는 연기 막 화내는 연기 연인과 싸우는 연기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내야 되잖아요 내고서 이제 친구가 어이 공기계 내 거니까 이제 날 가져가겠다 가져간 거예요 어 그래 가져가라 했는데 친구가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 그 자리에서 가족들한테 하나가 튼거예요. 그래... 머리 시다 근데 제가 그날 친구들 집에 놀러 갔어요. 어.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제가 연기를 열렬하고 있는 걸 걔네 부모님이 앉아서 듣고 계신 거예요. 다 같이. 그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전 이게 제 최악의 흑역사여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주는 난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어. 뭐? 내가 스무 살때 완전 역대급으로 어. 취했던 적이 있거든 어. 친구들이 저를 살짝 놀리려고 일부러 술을 다 먹이면서 깨말려서 어. 진짜 엄청 취해버린 거야. 그냥 택시 태워서 보내면 안될것 같다고 음. 경찰을 불렀는데 여경을 불러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집에다가 데려다 준 거야.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장에서 이러고 자고 있었던 어. 거야. 그 남자친구가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하스로 집에 온 거예요. 어.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내가 쓰러져 있었어! 어. 하고 이렇게 쓰러져 도있딱그 들어오는 소리 듣고 깬 거야. 승관 자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거야. 내 가지고 호마이러면서고아 <웃음> <웃음> 근데 그 천혜는 지켜보러 왔 가잖아. 보지마 아... 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머니 할 아... 버지 갑자기 문을 두드리세요. 어. 꿀물을 하나 주시는 거야. 어. 왜 <웃음> <웃음> <우리> 아, 그러세요 <웃음> 했더니 어제 너가 토했잖아 이러면서 그 우리가 다 치워놨어 이러면서 꿀물을 이렇게 어. 손에 쥐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한데 너무 부끄러운 어. 거야. <웃음> 그 이후로 만취를 절대 어. 안 해요. 아 나도 수면인 말고 부모님이랑 막 민망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제 스무 살때 엄마랑 가족 여행으로 해외를 갔는데 수영장 가니까 한폰어디지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엄마랑 아빠도 있는데 엄마 아빠 내 콘돔 어딨어 내 콘돔 이런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너 지금 뭐라 했니? 근데 난 그때도 그 단어가 헷갈렸고, 심지어 그때 잘못된 것도 몰라서 아니 내 콘돔 어딨냐고너 콘돔? 이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너무 아, 진짜 말 실수다. 헷갈렸다. 이랬던 기억. 어 민망해. 네, 아니 네, 네. 흑 역사 이런 거 얘기하는. 초등학교 육학 년때 저는 제가 춤을 진짜 잘 추는 줄 알고. 장기자랑 때 나가서 빌린 줬었어요. 아, 진짜. 그거 진짜 역사. 아, 근데 영상이 안 남아 있. 진짜 머리도. 진짜 영동이 춤추는 거 죽이고 싶은데. <웃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영장을 한강 수영장으로 가까운 데로 갔었는데 음, 음. 지금은 이제 뭐 바지 형태의 이제 수영복을 입는데 그당시는 삼각 형태였어요. 음. 근데 엄청 끼잖아 어. 수영복이라는 것 아. 자체가 왜? 아니 그냥 그냥 삼각 팬티 입은 거 상상하는데 너무 짧아. 짧고 정신이. 이거 그랬잖아. 나 살짝 수치심부터. 수영장을 갔는데 너무 껴. 일단 입고 나왔는데 아막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 보다. 뭐 옛날에 입던 수영복이 불편하네. 딱뭐 얘기를 하다가 물에 들어가기도 직전이었어. 아 너무 불편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수영복이 불편하지? 하기로 딱 아래를 봤더니 불알 한쪽 이렇게 나와 있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얘기를 꽤 오래 했거든요. <웃음> 아니 친구들이 그걸 <웃음> 얘기를 안 해줘요? 응. 어. 아, 못 오빠. 봤을 수도 있지. 너무 창피하다. 진짜 어떡해. 근데 난 지금 생각해서 별로 부럽지는 않아. 아나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난그 당시에 내가 귀여워. <웃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막 쪽팔리는 일은 아닌 게좀 있어요. 전 이제 친구 집에서 똥 싸고 있었는데 이제 똥 이렇게 싸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님 이렇게 드르르드르르 싸고 간적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너무 웃는 거야 그걸 보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로 뭐 그렇게 막 민망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민망한데? 아저우중선적 있잖아요. 이번 택시에서. 그때 아니, 아니 그때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때 바, 바지에다가 말고요. 아니, 아니 그때 나 택시에서 그때 우리 아 오킹님 촬영 커피를 좀 많이 마셨나? 이래가지고 집 가는 길에 한 시간이었는데 택시 시간에는 한 시간 반이 걸린 거야. 오중이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딱탈 때부터 마려웠는데 한시간 반이 지나니까 카페인 먹으면 오줌 더마려운거 알아요? 뭔가 더 그냥 쌀것 같은 거? 참다 참다 아저씨도 진짜 오줌 너무 마려웠는데 그냥 끼어들기 해가지고 이 터널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터널에서 30분이 있었어 오우. 그래가지고 내가 창문을 열고 아저씨가 끼어들기 해달라고 하래. 죄송해요. 사슴 한 번만! 막 이랬어. 그래서 끼어들기 해서 진 빨리 나갔다? 그렇게 나갔는데 역까지 멀다는 거야. 근데 지나갔는데 공터가 있어. 새 화장실이 있길래 거기 갔는데 문이 안 잠겨가지고 아저씨한테 문 앞에서 망좀 봐달라고 부탁을 좀... 아안 안 잠겼어? 아저씨가 문 앞에 서있고 나는 어, 독서하고 택시 타고 그대로 정적! 야. 택시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냥. 아저씨 그거 수안주로 썼을 거야 그니까! <웃음> 아 진짜 나 그때 터널에서 차문 열고 내가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부탁하던 게난아저씨 너 흑역사 속에서 살고 있네나 그래서 애들이 흑역사 없다고 한이유가 그냥 매일매이 흑역사에서 구는이는이이이친임는이친흑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친는만지는 사건도 있어 어? <웃음> 뭐예요? 경주에 워터파크가 있는데 어. 다는 온천이고 음. 다는 워터파크야 음. 친구들끼리 다 같이 이제 갔어가지고 샤워를 이제 하는데 안개가 자욱해 그래서 우리, 우리끼리 다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 음. 근데 남자애들끼리 그런 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음.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음. 뭐, 뭐 머리 감고 있는 샴푸를 계속 붓는다든지 저는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쥐락펴락하는 장난을 많이 시거든요 딱 뒤를 봤는데 걔가 머리를 감고 있길래 딱 슬금슬금 타가가지고 개새끼야! 그 이렇게, 이렇게 했어! 했는데 걔가 옆에서 보고 나를 웃고 있는 거야 어? 쟤 저기 있네? 그럼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뭐, 바탕에 모르는 아저씨가 이렇게 잡혀있어 <웃음> 웃고 있는 거야 나를 보면서 당황해가지고 오 해가지고. 어떡해! 아, 너무 죄송해요! 저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자기도 아,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쳐서 괜찮다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닦고 나가실 때까지 계속 사고 있어 아개웃기데 이거? 아 근데 진짜 싸한데 이거는 진짜 두고 아, 오싹하지 아, 좋게 받아주셨다 맞아 맞았다고. 착하시다 맞아 학교에서 한번 생격사였던 데 있다 대학교 내내 교수님들이랑 제가 학회장이었어서 메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공적인 메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4학년 때 저희 교수님이랑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주연아 너 이제 슬슬 메일 이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 메일 이름이 지금까지 그냥 박주현인줄 알고 있었는데 어? 왜요? 제 이름이 뭔데요? 이런데너 이름이 천사 주현님이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수님요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흑역사가 근데 생각보다 왜 없는 것 같아. 이게 익숙하고 무대져가지고그 음. 어, 그러니까 아, 당시에는 예. 진짜 첫 팔렸는데 나이 들고나서 하면 은 그냥 음. 그럴 수 있었지. 아, 그리고 아, 이제 사람마다 흑역사들도 너무 달라서 듣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약간 살다 보면 은 나만 가져봤을 것 같은 흑역사인 것 같다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어, 좋아화상품것드 들게요? 그거는 준호 씨가. 그리고 저는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럼 모두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